하루하루가 뻔하고 지겨워 모든 시간과 공간에 사라져가는 나의 흔적들 무기력하게만 서있는 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내가 여지껏 쌓올린 벽들이 너무나 흥미게 무너져버리고 도나지